지금부터 제1회 SH공사 시민주주단 정책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SH공사 김세용 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유창호 실장님께서 최평원협구 시민조 교훈과 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시민주주단 여러분들 100분을 모실 때 그래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굳이 시어머니를 두려워 저희가 여러 차례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어, 정책적인 조언이라든가 질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바로바로 생생한 목소리가 녹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호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토론입니다. 잘 듣는 것은 꼭 해주시고 또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두 가지 규칙만 우리가 정하고 가겠습니다. 에어샤워나 열감지기, 재택 환경 등을 갖춘 포스트 코로나형의 설계를 하면 좋겠다. 좀더활동에 적극성과 애착을 갖지 않을까 해서 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방향인데요. 주거 복지라는 말이 생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거는 이제 양적인 게 아니고 복지로 봐야 된다. S.H.가 굉장히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아요. 짬을 기가 잠을 못자 12시에서 새벽 9시 사이에 정대는 편이고요. 그런, 그런 시설에 이용할 수 있게 그 S.H.사에서 얼마를 지원을 했다고 하는 형식으로 그러면 이그 사람 하루 진짜 주말에 놀러 갔지? 그렇지. 초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런 농촌 체험을 할수 있는 뭐 따기 체험, 그리고 농촌도 그러면은 수입을 얻고 막 아, 쓰레기 같은 것들 이렇게 살아두시고 계시는 분들,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아드님 혼자 뒷바라지 하는 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일반 단체를 뭐 이렇게 상를한다든가 아파트 내 정책이라든지 뭐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달이 좀잘안 되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관으 있어서 우리끼리 먼저 오기로는 좀... 어... 뭐, 불안반신이라든지의원들 분들이 무언가를 맞아 그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우리정로 재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주자으 자,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SH 공사의 음, 역할. 이 수도권에 이 지금 65.2%가 음, 지금 물집돼서 아, 사는데 화상의시하게 아, 아, 네. 하는 거야. 그냥 센터에서 보고 아 그럼 어느 업자 빨리 가서 고쳐라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인지. 부터시작하시있네 이로 SH 공사 정책 판매을 모두 마칩니다.